2015년식 티볼리 시동성불량과 함께 부조어를 동반을 합니다.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에열블로그 다이아실분들은 소복스알로 하시면 되고요 소복소스알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갈아주셔야 이 기본적으로 이제 2번 3번 4번은 들어가지만 1번은 이제 복살이 정상적인 복살이 이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갈아주면 굵기가 얇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Just like the street lights, let this turn Like a fire in a blaze, gotta burn it down Can't be afraid to l i v e this out just like a spark that's breaking out